이 친구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GamePod. GamePod. GamePod. GamePod. GamePod. GamePod. GamePod. GamePod. GamePod. 아, 여러분 한번 아, 식사 먹어볼까요? 중에 네. 아, 집중 좀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네 저희를 위해 다양한 질문들이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네. 한번 답해서 볼까요? 네 오케이 네, 한번 뽑아서 답해 볼까요? 네와 네. 아, 준비가 됐어요 와네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 좋아요 요즘 네. 비주얼이 가장 훈훈해진 멤버를 뽑자면? 어? 양종이 어 그래? 아 근데 진짜 스무 살 때들 약간 잘생겼어 얘가. 네, 정이. 근데 얘는 원래 잘생겼어. 잘생겼다. 아 아니 뭔가 예전에는 약간 뭔가 기 동글동글한 느낌이었으면 지금 약간 약간 성숙해져 빠지긴 했을까? 성숙해져 음. 보여. 나나딱 한이 형 얘기하려고 했는데 형이 내얘기해버네 그럼 나 얘기 안 할래. 우와, 이리놀봐이리놀봐 이래 놀아봐. 다음 다음 질문 한이가 읽어보자. 내가 한번 읽어보지. 안해볼 어, 뭐? 저? 트레이키즈 멤버들 맞았어. 중 닮고 싶은 점이 있다면? 아 저는 현진이의 이뻔뻔함니 <웃음> 저는, 저는 이 찬이 형의 어깨가 네. 담고 싶습니다. 네 찬이 아, 형의 네. 어깨를 담고 싶습니다. 내어깨 내 어, 만져. 자! 정말, 그래. 정말! 찬이, 찬이 형의 어깨와 그래. 그래. 현진이의 기력지와나고 <웃음> 그리고 용복이 형의 목소리. 음. 좋죠 좋죠. 네. 완벽하네. 네. 오케이 일어나기를 내가 뽑아보지. 쫄깃쫄깃하겠다. 음, 아 가장 기억 남는 무대. 가장 기억에 어? 남는 어. 무대. 너무 많네. 저는 음... 일단 데뷔 무대 잊을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잊을 수 네. 없죠. 데뷔 무대는 응.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와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첫 콘서트. 아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아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가 있어서. 정말 되게 아 진짜 이게 스트레이키즈구나라는 생각이 어, 떠올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아. 용복해보 어볼까요 그럼 네. 지금 아오 지금 알라딘 램프가 있다면 제일 이루고 싶은 소원은? 음. 알라딘 램프는 원래 소원을 세 개까지. 아 진짜? 아 그래요. 이거 좀 사소한 소원일 수도 있는데 우리 멤버들 여덟 명다 같이 여행 가고 싶어. 오. 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그냥 아무, 아무, 강화, 아무것도, 와, 없이? 아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아니, 갑자기, 아니, 아니, 아무 스케줄 없이. 정말 음음 아, 음, 갑자기 치러. 아침에 차는 음. 제주로 가고 싶다. 와, 너무 하다 스키장 가고 싶다. 스키장 재밌는데. 스키장 재밌지. 재밌. 그럼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네. 아, 네.